드디어 데프리카 바캉스가 돌아왔습니다! 데프리카 바캉스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은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고요. 첫 번째 시리즈는 롯데와의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2002년 컨셉으로 응원을 진행하며 불꽃놀이와 경기 후 댄스파티 등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2년 첫 우승 기념 상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플리카 우승 반지 2002년 엽서북과 2002년 유니폼 파우치 2002년 우승 컨셉의 응원 타올과 포토카드도 있습니다! 한정판이에요 7월 30일날 오시는 관중분들에게는 최강점성 타월도다 나눠드리니까 많이들 보러 오세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학생의 날입니다 대구 지역 학생분들에게는 50% 현장 할인도 해드리고 배지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관중 4명이 동반 입장 시에는 시원한 시금 쿠폰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장 게임을 통한 풀매트 등 많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21일 NC전은 유니폼 데이와 썬데이는 쏜데이로 진행합니다. 유니폼 데이에는 유니폼을 입은 팬들 대상으로 유니폼 패치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유니폼 파우치도 드립니다. 일요일에는 번호추첨 및 라팍 방문 후기를 통해 다양한 쏜데이 상품이 지급됩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